가수 장윤정과 부미, 트랄랄라 브라더스, 2MC 출연을 확정했습니다. 5월 3일 수요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트로트 탑세븐, 안성훈, 박지현, 진해성, 나상도, 최수호, 진욱, 박성훈과 송민준, 윤준엽등 화제의 참가자들이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라이브도 즐기는 뽕서기조 하이브리드 게임앤음악쇼입니다. 미스터트로트 첫 스피노프이자 탑세븐의 본격적인 예능 도전 프로그램입니다. 이런 가운데 24일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이끌어갈 2MC가 공개됐습니다. 바로 장윤정과 부민데요 매끄러운 진행실력은 물론 넘치는 흥, 유쾌한 예능감, 티키타카 케미까지 모두 입증된 두 사람이 MC로 합류했습니다. 두 사람은 미스터트로트에서 마스터로 활약하며 깊은 애정으로 탑세븐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지켜봐 왔는데요. 그만큼 트랄랄라 브라더스 멤버들의 숨은 매력과 캐릭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에 멤버들의 예능감을 끌어올려 큰 웃음을 빵빵 터뜨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진은 장윤정, 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.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예능 MC이다. 뿐만 아니라 트랄랄라 브라더스 멤버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애정하는 사람들이다. 두 사람이 있기에 벌써 마음이 든든하다. 제작진, 출연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.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5월 3일 수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.